이왕, 보시는 김에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부탁드릴게요, 진짜. 제발. 와, 랭가, 이런 랭가도 있었구나. 신기하네. 와, 울팀 실버, 골드 뭐 많아. 개좋아. 야. 근데 쟤는 포션을 써야 되지만, 나는 안 써도, 못 <목소리> 있다는 점. 이야. 어, 어. 아, 진짜 잠는 건데, 와 아, 내가 왜 그냥 뺐 지？아, 와들 진짜 와. 아빠 W. WQ, WQ. 금시현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. W, w 일로 와. 어디? 뭐야? 그렇게 쉽게 죽여 버리면. 눈이 깜짝이 다 야, 좀 와봐. 죽이고 간다 야, 잠깐. 제가 겁나어요 겁나 단어데이나이스우팀 겁나 네. 잘하는데. 더블아 진짜 바보들이다. 대박. 와 진짜. 아니 카이스가 킬 먹고 하는 게 없어. 아 짱나네. 아. 이게 된 거지. 어떻게 킬 먹고 하는 게 뭐지? 도대체 카이스가 킬로그 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. 아... 오늘 왜혼자요 형님, 저는 원래 혼자였어요. 원래 혼자였는데 시청자분들이 몇분 여기 와주셔서 어, 그렇게 좀 재밌었던 거지. 슬프구만. 그렇게 얘기하면 가슴 아프잖아. 그쵸, 형님? 아, 근데 어쩌겠어. 이게 현실인데. 아. 방송을 하면서 되게 시청자분들 좀 있고 이렇게 하면 좀 좋은데. 그래요, 저도.